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저랑 같이, 어, 메이크업 해봐요. 겟레디 위미를 촬영을 할 거예요. 정말 그냥 초생얼로 다녔거든요. 선크림만 바르고. 근데 이제 가끔씩. 나도 너무 생얼로 다니니까 살짝은 꾸미고 싶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럴 때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오늘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선크림 안 바르고 스킨케어만 바르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이 베이스를 진짜 잘 쓰는데 약간 자외선 차단도 선크림 마냥 엄청 잘 되고 그리고 약간 비비크림처럼 톤업이 조금 살짝 되고 살짝의 아주 미세한 커버력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잘 바르고 다니는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다크서클이 진짜 이렇게까지 내려오거든요? 아예 그냥 세월로 다니는 거 아니면은 애매하게 화장을 하면도 다크서클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컨실러 바르고 그래요. 그럼 컨실러를 바르면 또 두꺼워지잖아요. 여기 밑에 부분만. 그러니까 또 건조하게 뜨고 그래서 안하니만 못하더라고요. 뭐 이거 한번 바르고 나서부터는 그냥 귀찮거나 가, 잠깐 밖에 나가야 된다. 근데 화장은 하기 싫다 할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입술만 살짝 바르고 가요. 마스크 벗고 다닐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퍼프를 써볼 건데 이 퍼프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이거 <웃음> 제가 산건 아니고 어 쇼보라는 그 분식집에 가서 세트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리뷰 이벤트 같은 거 영수증 리뷰 이거 하면은 이걸 준대요 그래가지고 색깔 요 보라 색깔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받아왔거든요 근데 되게 쫀쫀한 것 같아 되게 말랑거려요 이게 그 다이소 똥퍼프거든요 그 근데 이것보다 더 말랑거려요 이거 한번 물에 묻혀 볼게요짠 이렇게 묻혀왔는데 더 말랑말랑거려 더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런 완전 더운 여름이나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니까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로부터는 파운데이션, 쿠션, 토너 크림까지도 약간 무너지는 게좀 얼굴이 되게 번들번들거리고 근데 얘는 약간 무너지는 게 없는 느낌? 그냥 약간 좀 날라가는 느낌은 또 아닌데 그냥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도 막얼굴에 까매진다거나 비비크림처럼 그런 게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눈화장은 사실은 많이는 안 하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꾸미고 싶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음영! 음영 섀도우를 찾는데 요즘 이거 많이 썼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메이크업 맨날 똑같긴 한데 음영 아주 넣은 거야, 만 거야 할 정도로 음영 살짝만 넣어주고, 에도 바로 뷰러를 먼저 넘어가요. 근데 이제 저처럼 생으로 다니시는 게 조금 불편하다거나 좀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꼭좀 그렇다고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한번 메이크업에 힘을 빼고 싶은데? 그런 거에 도전을 아직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뷰러를 이렇게 해주고 제가 왜 먼저 뷰러를 했냐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이제 아이라인이나 뭐 다른 색조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마스카라 위주로 하고 다녀요. 더우니까. 아이라인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진한 보동색 섀도우 있죠? 아이라인을 안 해주고 이걸로 살짝만 대체를 해줄 거거든요. 그냥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눈 이렇게 살짝 내려서 봤을 때눈 라인에 맞춰서 아이라인을 그린 것 마냥 한쪽이랑 안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도 되게 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메이크업을 해줄 때는 해주고 빼주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는 메이크업을 좀 좋아해요, 여름에는.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 애교살은 사실 맨날 그려요. 그래서 애교살 일단 그려줄게요. 이거 항상 사용했던 거. 애교살은 근데 막 진하게 안 그릴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제일 밝은 색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교살을 살짝만 도톰하게 만들어줄게요. 앞머리도 살짝만 터치를 해줄게요. 아이메이크업은 이게 진짜 끝이고 눈썹은 사실 건들질 않아요. 왜냐면 은 눈썹 문신 한게 진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원래 제 눈썹 모양과 눈썹 문신이 부분 부분 남은 것이 좀 애매하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들면 은 너무 진해져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둡니다. 이제 립이랑 볼을 해줄 건데 마스크를 쓰기 전에 볼터치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면 다 묻거든요.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안묻진 않을 건데 제가 저번에 경주 여행 갔을 때 잠깐 화장 간단하게 한다고 립스틱을 볼터치로 바른 적이 있어요. 이 립스틱이거든요. 많이 묻어나는 건아니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조금 펄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살짝은 핑크 코랄 느낌이고 입술에 바르면 되게 누디한 컬러거든요. 방금 여기다가 덜어놓은 거를 이걸로 볼터치를 조금 같이 해줄게요. 사실 여름에 파우더 제형의 볼터치들 있잖아요. 그거 바르면은 더워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잘못 바르면? 저는 근데 그런 적이 좀 많거든요. 괜히 좀 핑크핑크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과하게 발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은 너무 욕심이 과해져가지고 더 더워 보이고 과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몇번 있었어가지고 가끔씩은 겨울이나 여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그냥 립스틱으로 볼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음, 요런 느낌? 안 바른 밑입과 바른 입술이 조금 이렇게 햇빛 보이면 다르죠? 제가 입술의 색이 좀 애매하게 있는 입술 색깔 뭔지 아시죠? 색깔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이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 바르면 진짜 이상하게 되는, 원래 갖고 있는 베이스 입술 색깔이거든요. 근데 제 위에 그냥 얹어서 이렇게 발라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자. 짠! 이렇게 저의 진짜 생얼 같은? 생얼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약간 진짜 내추럴한 메이크업. 누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한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화면처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티 안나는 생기가 조금 돋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